우리는 The l a n c h b i n g 입니다 2017년부터 대전에서 맥주를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는 대전도 연구하고 가게도 대전 하나 있고 서울도 가게 열시로상가에 가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웨스트코스트 IP 웨스트코스트 맥주 많이 만듭니다. 가게는 250개 정도 있고, 보통은 생활 맥주를 많이 들어요 가장 추천하시는 맥주가 있으시다면? 어, 입지로 IP에, 우리 입지로 가게 하나 있으니까 입지로 맥주 있고, 두 번째는 그 휴자 레몬 하드 센서 있어요. 이 맥주는 투명한 맥주예요 여기 뭐, 올려드릴까요? 유자 맛. 음. 어, 어, 유자를 맥주에 어떻게 넣으실 생각을 하셨는데? 아 하드 스타일 요즘 유에서 인기 많은 어, 스타일이에요. 아무 과일 생각하면 유자 거의 일등이죠. 한국에서 맥주를 파실 때 어려우신 점은 없으신지? 한국에서 버블 버이죠. 네 버블 힘들죠. 이것 빼고는 기술자 많고 맛있는 맥주 많이 나와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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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희 맥주와 콜라보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 하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느끼실 수 있고, 저희 매장에서 보이시는 그 바다 전경과 낙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경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인 도이치가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아, 라인이라는 뜻은 순수한이라는 말이고요. 도이치는 독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순수한 독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맞게 바이젠, 헬레스, 필스너와 같은 독일 전통 맥주를 주조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 IPA와 레드비어라고 해서 두 가지 이제 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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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다 전경과 그리고 저희 맥주를 함께 느보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저희는 제주도에서 올라온 제스피 맥주입니다. 저희 제스피 맥주는 국산 보리를 활용해가지고 직접 제맥을 해서 메가를 만들어내서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메가들은 다 국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스피가 어떤 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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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의 풍미를 내는 홉들을 다량으로 집어넣어서 최근에 유행을 많이 타고 있는 IPA 스타일을 따라가고 있고요 다른 양조장과의 차이가 강점이라고 하실 수 있는 게 국산 맥주로서의 특징과 그 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특징 외에도 저희가 조금 맥주를 만들어내는 규모 자체가 작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스피는 공기업이 먼저 시작한 맥주 사업이고요